지금 스킨케어는 다 하고 왔고, 바로 파운데이션 올려주도록 할게요. 피부 표현은 조금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은 두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사용해줄 건데 비레디 레베러 파운데이션이랑 삐아 라스트 스킨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피부 표현을 해줄 건데 이 파운데이션만 바르기에는 조금 어둡고 이 파운데이션만 바르기에는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믹스 섞어주면 은 아주 예쁜 컬러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처럼바라보겠습미야 비레디 파운데이션은 04번 다미앤 컬러고요. 삐아 라스트 스킨은 02번 내추럴 베이지 컬러예요. 손등에서 믹스를 할게요. 이 정도로만 섞어가지고 퍼프는 내 사랑 에스쁘아 퍼프로 촛촛촛촛 발라줄게요. 확실히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은은하게 광이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어서 삐아랑 비레디 파운데이션 둘다 좋아가지고 오늘 믹스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오렌지 메이크업. 제가 지금까지 제가 평소에 오렌지 색조를 그렇게 막잘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브릿지를 하고 브라운 브라운한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한번 오렌지 메이크업 해볼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삐아 제품을 많이 넣었는데도 생각보다 컬러가 좀 어둡네 파운데이션이. 최근에 또 피부가 괜찮았다가 다시 한번 또 뒤집어져서 아주 악순환에 반복이다. 응. 컨실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피부표현 대박이죠. 하지만 이 광들은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바로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이거는 키드시 블렌딩 디어마이 블러 파우더. 이니스프리 블러 파우더랑 제형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컬러감 없는 그냥 하얀색 가루 파우더예요. 오늘은 블러셔로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오, 가루날림 대박이야. 외곽 먼저,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눈가 다크서클은 커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얼굴 전체를 얇게 얇게 파우더 처리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얼굴에 전체적인 파우더 처리해줬고요. 오늘은, 오늘은 블러셔랑 립으로 오렌지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은 진하지 않게 그냥 브라운 컬러로 음영 주듯이 할 거예요.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베이크하우스. 두 번째 컬러로 살구 베이지 컬러로 아이섀도우 베이스 깔아줄게요. 살구 베이지한 느낌으로 잡아줬고요. 소프트한 밀크 브라운 컬러로 한번더 음영을 잡아줄게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와일드 브라운 컬러로 라이너 대신 조금 더 음영을 이렇게 눈 끝에만 줄게요. 끝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줘서 눈 라인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줬고요. 눈 화장은 여기서 끝낼게요. 요즘 최애 브로우. 비레디 아이브로우로 그냥 제 기존 눈썹에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빼줬어요. 눈썹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차피 앞머리가 가리기 때문에 눈썹을 이 정도로만 해줄 거고 오늘 처음 쓰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01번 아몬드 브라운 컬러 써줄게요. 이 제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갈립스 쉐딩만 사용을 하다가 얘처럼 V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대왕 브러쉬로 전체 컬러로 섞어가지고 얼굴에 사용을 해줄게요. 먼저 쉐딩도 항상 굴리지 않고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주듯이 해요. 코 쉐딩은 첫 번째, 두 번째 섞어가지고 사용해줄게요. 확실히 제가 지금까지 쿨톤 쉐딩만 쓰다가 웜톤 쉐딩을 사용하니까 바로 콧대 여기 진해지는 거 보이세요? 웜톤 쉐딩이 컬러가 진하네. 콧동땡인 저는 코 밑에 깎아주시고 남은 잔량으로 저는 콧볼을 항상 이렇게 그리고 입술 쉐딩 이거 꼭 해야 돼 진짜 보이시죠? 움푹 들어간 거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블러셔와 립을 입장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렌지 메이크업의 주인공이죠. 제가 리뷰했던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04 본캐 열공에 요즘 친구들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일?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은 채 여러분들 열공하시고요. 저는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컬러가 심하진 않고 저처럼 오렌지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은은한 오렌지 컬러예요. 오늘 메이크업을 위해서 브러쉬는 새롭게 빨아왔습니다. 이거는 펄은 없는 그런 블러셔고요. 여기 눈 밑에서부터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동글 해줄게요. 스마일! 여기. 여기 발색이 진짜 은은해서 티가 막 나는 블러셔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냥 나는 은은하게 컬러 주고 싶어 하실 때 바르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처럼 오렌지 컬러 입문자분들이 오렌지 컬러 블러셔 한번 사볼까? 하실 때 아주 좋은 컬러예요. 남은 양으로 여기 콧잔등까지 이어서 발라줄게요. 밑바탕을 깔아놨잖아요. 조금 더 진하게 얹어줄게요. 출치 메이크업처럼. 이그 정도로 저는 블러셔를 해줄게요. 오늘 립은 삐아랑 라카 제품 준비했는데요. 삐아 라스트 베벳 립 틴트 35번 행복한 척으로 립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탁한 오렌지 당근 컬러예요. 라카 스무스 매트 립 틴트 에디 컬러로 입술 중앙에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오늘 준비한 오렌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도 오늘 메이크업도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